여러분들이 대나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전히 팀포트를할 겁니다. 대신 오늘 좀 다른 건 뭐냐면 하, 시작부터 월요일 조화가 나오네요.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. <웃음> 일단은 공방을 좀 먼저 돌 거예요. 공방 좀 먼저 돌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버를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뭐야, 바로 잡히네? 불사랑 스파이, 우와, 저 뭐냐? 어우씨, <웃음> 나는 못 쓰겠다. 스파이, 왜부가 <웃음> <메모가. 웃음> 아파. 씨. 야, 스파이 너무 많아. 스파이 너무 많아. TV <웃음> 스파이. <웃음> 아 파일로 해야겠다. 파일로 해야겠다. 아니야. 이거 말고. 아. 아 갑자기 이기하고 싶어지네요. 아 갑자기 이... 어디 있어? 이기하고 싶어지네요. 간다. 그래, 이 맵에서 내가 1 10, 0시킬 하다가 끝났잖아. 좋아, 이렇게 포켓메딕 하나 있으면 좋죠. 아, 근데 나 이거 해도 못할 못것 같아. 잠깐만. <웃음> 이거, 이거 이기려면은. 아, 그래. 더볼. 더볼 간다, 더볼. 그래, 지금 트는 것 자체가 싫어. <웃음> 이러고 내가 이따가 랭크해 죽겠지? 어 이렇게 시작이 좋아 오케이 오예어야 랩걸리는데 대부분은 하면은 잘 되네 오케이 okay. 10년 쳐, 10년 쳐. 어, 수, 수, 에, 스나한테만 안 따면 돼요, 스나한테만. 랭크 실력입니다. 어, 오, 예! 오, 스파인 줄. 잠깐만, 안 돼! 안 돼! <웃음> 이럴 수 없어. 안 돼! 안 돼! 이렇게, 이역기서 이럴 수 없어. <웃음> 야, 야, 진짜! 완전 억울했다고. 안녕. <웃음> 플로지를 1등 가능하냐고? 무적 지면 가능. 무적 지면10 가능. 어 잠깐만. 죽겠다. 자 안돼 안돼 이렇게 여기서 나의 플로지의 꿈을 끝낼 수 없다. 잘 네, 살려줘. 살려 어 나이스. 가능하냐고? 가능하지. <웃음> 메딕이 우버만 있으면은 <웃음> 서열 정리한거 보셨습니까 방금? <웃음> 라인을 밀었잖아 아! 우리 메딕이 <웃음> 우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<웃음> 야, 1등 간다 쌉가능이다 기다려라 나의 그슬린 한방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도발 한번 까딱하면 너희들 팀의 절반을 아니 전체를 없앨수도 있어 오케이 수톤다 모았다 플로지스톤 다 모았다. 이제 무적 우버만 있으면 된다. 안 돼. 울티 아주 안차 있는데, 가야 되나? 가야 되나? 가야 돼. 팀의 절반은 오늘 살 것이다. 진짜야. <웃음> 미안하다, 메디가! 살리지 못해, 미안해. 오케이, 좋아, 스카우트. 나이스. 나이스,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! 메딕. 가자, 가자. <목소리> 가자! 죽어라! 복수다. 일로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이리> 어디가? 2위, 2위, 서 2위, 3, 뭐지? 베딕 베딕 우 한번 더켜 한번 더 켜. 켜. 갈수 있다. 베딕. 도박아. <웃음> <먹는> 팀의 절반은 살아남을 아니다.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냥. <먹는> 너희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. 절반짜리 어딨어? 그냥 죽어. 너의 팀의 천체는 죽을 것이다. <웃음> 우리 팀만 살아남는다. 오, 오, 오, 잠깐만. 이게 와 이게 들어온다고? <웃음> 잠깐만. 네가 어떻게 들어와? <웃음> 잠깐만. 아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낮아지긴 했네 1.3점 1.3점이네요 와 근데 그래도 이거 좀 비싼거였거든요? 물론 지금은 1.3점 밖에 안나지만 이게 뭐냐면 툼레더 슥전이라서 이렇게 툼레더 나와요 양식도 있어가지고 라라도 나오고 툼레더 나오는 캐릭터들다 하나씩 착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야 이게 뜨네 아무튼 <웃음> 자 오늘 서버를 할 건데요 서버 접속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로드워 중에 아무 거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무기들 전부 다 빼세요 이렇게 뭐 룩은 다 꾸며도 돼요 룩은 그냥 껴놔도 되는데 아니 잊지 말고 룩은 이렇게 껴놔도 되는데 어차피 서버 들어가면 룩들은 다 빠질 거거든요 스킨 안 발려있는 이상한 무기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2008년도 당시 팀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끼고 서버에 접속하시면은 이제 시민 버그가돼요비밀을 틀렸다 잠깐만 <웃음> 이분 바꾸셨나봐 비번 무기를 지금 제가 하나 껴놨잖아요 이상한 무기 이렇게 하나 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기가 안들려져요 스케터건이 안돼 예를 들어서 이런것도 다막다른걸로 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<웃음> 저 지금 이거 하나만 돼있어가지고 스케터건을 못쓰는 상태거든요? 이렇게 돼요이렇게 요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무기가 전부 다 다른걸로 되어있을 경우는 요런 모습을 보여줘요 공격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튼 비번은 이거입니다 아이엔 베이스 <웃음> 팀의 절반은 살아남을 아니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냥 <웃음> 비번 아니라고? 비번 맞아 아니 거, 건물 안지어지는데요 이거 뭐죠? 비범 말했잖아 채팅 읽으십시오 채팅 안읽으면 님들 잘못다난 분명 다 말이 났어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아레나라 한번 죽으면 부활 못해요 다음 라운드까지 센트이 지어야 되는데 아버이네 이게 애들이 다 룩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를 감이 안 잡혀 보통은 잘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언유 끼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. 비번을 바꾸는 게 낫겠어요. <웃음> 자, 기본 무기. <웃음> 기본. 막켓 까드 나오고 있어. 여전사 으로 봐봐요. 이렇게 디펜서가 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레나에서 는 소문자로 P P A P 랍니다. 소문자 P P A P 들어오세요 이제. <웃음> 진짜 개판이다. <개파디다. 웃음> 봐봐 아, 이런다니까? 무기야 무기 막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돼요. <웃음> <웃음> 애들, 애들, 수준이 다 2008년도로 너 돌아간 거 같아. <웃음> 전부 기본목 있으니까. <웃음> 아, 뭐야, 빠른 디펜. 어, 빠른 디펜. 빠른, 빠른 센트리. 하지만 센트리는 거둘 뿐. 중요한 건 디펜이다. 퍼블. 하필이면 레드팀이야. 스팟! <웃음> 이게 진짜 에인지. 엔지... 언데! 어, 네! 헤비야! 헤비야! <웃음> 아무런 무기 없을 때가 제일 좋았네. <웃음> 어, 아레나에. 아, 랭크. 딱 <웃음> 디펜은 지어두고. 디펜 필수템이야. 그 다음에? 전투를 떠나는 거지. 어, 잠깐만,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아이스 센트리, 어다 지어? <웃음> <웃음> 1단계만 지어놔. 1단계만 지어놔도 일단 도움일 거예요. 뭐야. 그 센트리가 아파하고 있어. 센, 스나가 왔네? <웃음> 어, 잡았어. <웃음> 오케이. 안 돼. 못 지어. <웃음> <웃음> 본격 NG로 농사 안 짓고 싸우기 8년도라 없습니다 와 이겼다 검색기 가십시오 뭐야 나 무기 바꾸려다가 실수로 맵채뭐 눌렀는데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실화야어개꿀어 <웃음> 좋아요. 일로 <웃음> 어, 깜짝이야. 아. 매일 바뀌었네요. <웃음> 뭐야, 지금 1대2에요? 이 스나는 혼자 놀고 있어가지고 이런거고. 여기서 고이트롤 하면은, 고이트롤, 킥이에요. 수고. 혼자 놀고 있으면은, 앞으로, 칼킥입니다 <웃음> 근데 썰저 <웃음> 이피 풀피 인 스나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<웃음> 어떻게 <어떡해>, 잡혔겠어 <웃음> 아이씨 완전 꽁킬이잖아 <웃음> 미맵은 솔직히 스나 맵이지 넓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무기 이 기본 무기 하나면 이렇게 됩니다 오 왜지 지금 스나 있었대. 죽으시고 몇명 남았어? 네명 남았어? 아직도 맵이 넓, 넓네요. <웃음> 자, 다시 장전하고... 아, 이거 들었겠다. 아, 못 들었네. 죽었고요 야, 이거 엔지랑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? 야 죽었어, 뭐야. 어게 죽었누. <웃음> 뭐야, 내가 <이거> 왜 1등이야. <웃음> 야, 얘아 <웃음> 무기 바꾸는 거 까먹어가지고 <웃음> 이러고 <이런> 당겨 <거 남겨 웃음> 안녕? 죽으십시오 쟤 <웃음> 스파이 같은데? 맞네 야! 왜 이렇게 많아!! <웃음> 안돼 아! 안돼 뭐 스나가 양옆에 있어? 양각이야 이게 백은가요 참고로 여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깨, 깨집니다 깨 이거 이렇게 돼요 이거 알아요 이거? 알았어요 이거? 모르죠? 이게 예전에는 창문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우 안돼 안돼 이제 창문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투사체가 한 번에 발사 못하고 총같은걸로 깨트려야지나 가능했거든요? 이전에는 그랬어요, 진짜. 하하하하하. <목소리> 하하하하하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허드 있는 거 불편하다고? 아 그러네, 나 기본 허드로 올까? 그래, 좋습니다. 기본 허드로 오겠습니다. 크이펙트는 그래, 내가 만든 거니까냥둘 건데 허드는 뺍시다. 허드랑 뷰모델 딱그두 개만 어떻게 합시다. 어, 그러니까 뷰모델 5 4로할 거예요. 이거야. <목소리> 이거지. 이거지. <목소리> 예전 팀포아 그래? 그래 다 해줄게 다 니들 이 원하는 걸로 해줄게 크로스 에요 니들 원하는 걸로 다 해줄게 색깔도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니들이 원하는 걸로 해준다 최대한 최대한 기본 설정 2008년 54였어요 네 진짜로 아이씨 뷰모델 진짜 하하 <웃음> 개불편하네 너무 커 <웃음> 옛날 그 느낌 그대로 <웃음> 옛날 그 느낌 그대로 엄마가 아브 벨브 맛 팀프 이네 헤비 좋아요 이네 헤비 좋아 헤비 알지? 응, 안돼 저리 치워 <웃음> 뭐야 저기 스파 있었는데 와 <웃음> 가자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이 게임이 절망적이라니까? 마지막 한명 남으면은 얘 확정킬이야 타격음 없애고 어? 뭐야 수치표기 없애고 어? 데미지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 거 그것이 바로 옛날 팀포 <웃음> 딱! 티프 시작했을 때, 그때, 그때 그 느낌. 딱 자기 피만 보이는 거. 오! 잠깐만, 안 돼! 메디메디 <웃음> 일로 와. 얼마나 피해는 갔는지 모른다. <웃음> 아, 그래요? 좋아, 끄자. 티프 유스, 매치. 허드 0, 오케이, 좋아. 오, 내려가네? 이 작은 거 보세요. 이 숫자 작은 거 봐. 위에 뜨는 거 보여요? 계좌가. 월하하올비하하개무선네 <웃음> <all have been 웃음> <웃음> 진짜. 소비엘트 <웃음> so, <B> <웃음> 한번더 한번더 한번더 전이라니진짜 <웃음> <야, 이럴> <웃음> 그때 그 시절 김보투 벨브님이 <웃음> 아 <웃음> 손수 해주신 그때의 맛. 어 좋아요. <웃음> 뭔 소리야? 예전 예전 게임에는 룩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. 물론 중요하긴 했지만 그때 모자밖에 없었어. 그럼 뭐 뭐라는 거지? 노래를 끄면은 허전하고 뭔가 쓸쓸한데. 를 끼면은 까플이 안돼요 짜증만나 그리고 이번 맵은 아레나 투포트 <웃음> 와 진짜 투포트 진짜 싫은데 뭐야 이거 투포트 <웃음> 팀버 최고의 맵? 예? 아 여기 방탄유리네 이거 방탄유리야 와 안죽었어 와! 내가 죽었어 <웃음> 와! 아레나는 아니지만 <웃음> 와 이거 얼마만이야?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하이드로 괜찮아, 괜찮아,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. 됐어. 오, 막 서버 멈춰 막. 아. 나 죽어도 모르는 이마스. 넘어라. 어, 예. 아우, 땡큐. <웃음> 아, 대박, 좋아! 아, 젠장! <웃음> 어, 근데, 근데, 우리 팀이 이겼다. 우리 팀이 이겼다. 야! <웃음> 와이 <웃음> 맵은 사실 기본 무기로 할 수가 없었던 맵이에요 업데이트 꽤 이후에 나온 맵이라서 와감맵아 어, 우리 우리 해비잘 민다 우리 해비 카트 잘 민다 회팀 어디 갔어 실 <웃음> 회팀 안 보여 죽으시고요. 죽으시고요. The bomb! have the confidence! 이게 진짜 갓 맵이야. 바나나베이가 없었을 때 이런 맵이 나온다는 컨셉은 금시초문이었어요. 애초에 바나나베이가 딱 나왔을 때이 맵을 떠올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와, 바나나베이가 사실 이거였었네, 막 이러면서. 저거 기차 올 때까지 안 터져요. 그리고 저, 저거 당시 혁신이었어. 그때, 그 시절. 어우 아, 좋아요. 아, 개머리. 하하하하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씨. 저 스카우 저거 죽여야 되는데. 오케이, 나이스. 포기하다. 어, 나이스. 나 근데 이거 너무 벨벅인데? 어우! 아, 좋아요. <웃음> 랭, 랭크 갓겜. <갓겐. 웃음> 먹을 수도 있지 좀 오케이 크리 막아어와 킴우버. 장에 죽네. <웃음> 그런데 우리 매드 죽으면 안 돼요. 전방쓰나 <웃음> 진짜 <웃음> 전방쓰나 말하자마자 죽네. 야. 우리 팀쳤다안 돼! 음. 아, 슉! 티스파이! 나이스 스파이, 잘했어, 베리카. 아, 따위. 뭐야? 솔저 왜 나와? 아, 이때 스파이가. 어? 막 끝납니다. 이거 막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<웃음> 뭐야 이게? 이게 죽이지 뭐냐? <웃음> 아무튼 죽음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음. <웃음> 뭐 <하는> <웃음>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음. 좋습다 어떤 뭐도 뭐도 뭐도 뭐하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뭐도 무기있 n 봐 1의 확률을 믿는다. t 펜 m 부셔. <웃음> 부셨다. <웃음> 어우, 짱 무서운데, 이거? <웃음> 루키비, 루데이. 피... <웃음> 네, 2000, 2088년입니다. I like you Could you g o d s a y something like 뭐 어디갔어? 어디갔어? <목소리도> Could you got that? <목소리도>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